아우, 비추적추적 추적 내리는 금요일 밤에, 예. 한잔하러 지금 유달먹거리, 예. 오연산점 왔습니다. 어우, 치카곰장어가. 아, 거의... 아, 아, 아, 조금 땡기네. 예. 네, 똥치로 삼하고, 지카곰장어하고 날씨. 자, 여러분들, 오늘, 아. 와이프가 여행도 같이 다녀오고 육아도 좀 같이 해주서 너무 고맙다고 휴가를 조금 줬어요 저녁 하루 그래가지고 오늘 좀 한잔하고 싶어서 여기 유달먹거리 유달먹거리 연산점 한번 또 와봤습니다 이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려나? 이게 약간 전하남도의 시그니처 보의 어, 골드라는 소주입니다 이게 원래는 25%인데, 이게 오리지널 25%로 나왔나 모르겠네? 아, 23%네. 한 2도 정도 내려갔네요. 어. 자, 먼저 이거 먹기 전에, 예. 시원하게, 저 생맥주 먼저 한잔하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오 야. 먼저. 네. 네. 감사합니다. 에이, 사사? 아, 사사, 에이, 사사. 앱자리에 또템보다아 원샷 안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 원샷을 해야 될것 같은데 원샷.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아. 샷 원샷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상추류가 상추도 싸먹은 내라 보네. 쌓아서. 너무 아우 똥치로 삼. 이 오징어. <웃음> 음, 달달한 게 오징어 부드럽고. 야! 김관양이 이렇게 말해도 요 우리 아부가 여기서어가 아아 이거 가좀 아 <놀러>? 그래. 어, 어. 많이 안 돼. 속시잖아. 무렇가 아부가 복못해줬구아거복못해줬그 여기가 지면 여기가 여기가 여기이이 보헤 골드 아, 이거 오리지날 옛날에 보헤하면 그 소주 이 원래 25도였는데 지금 이제 23도 이걸로 나온수 소주인데 어. 요것도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 높은 이 소주 매운 이 꼼장어 매콤한 꼼장에다가 음. 아 이번 한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자자 밥이랑 한입 먹을까네이랑동랑는에요짜안되 쌈밥을 진짜 좋아하는데 좀 있으면 내 인생 최고의 쌈밥이 나오죠 호박잎 쌈밥 아 그것만 빨리 좀 나오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우. 자자 나 양념이 또 밥에도 기가막히네꼼장어 음. 채소 나눠 놓고. 아. 서 김은 진짜 한국 김. 바삭, 잘 말라가지고 눅눅하지 않고, 아. 김은 대한민국 최고야, 진짜. 아. 아, 떡집. 역시 소주 안주, 닭똥집. 진짜 아, 한국인의 또 포장마차의 또 소울 그 안주 아니겠습니까? 닭똥집. 진짜. 이 닭똥집을 누가 처음에 먹는 걸 생각했는지, 이 모래집을. 저 근데 그분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이야.. 사사 저는요 웬만한 닭고기 살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똥집, 염똥 이런게 거야. 답사님 도대체 하루 몇 번의 술을 드, 드시는지요? 일주일에 14차 하시는데 <웃음> 아닙니다 안 먹을 날이 훨씬 많습니다. 야, 아, 다음, 예. 야, 똥집 안자 똥집 또 미쳤다 이거. 음. 어? 롱. 자. 자서맥으로한 아. 음. <웃음> <웃음> 잔. 네. 형님, 그러세요. <웃음> 저희 또 고등학교 선배분도 계시고, <웃음> 사실 제가, 어, 먹고 살면서 좋은 게 저는 사실 이제 여기 선후배들 도있고 좀, 어, 친한 사람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좋습니다. 예. 아, <웃음> 네, 안녕하세요. <웃음> 음. 음. 김순 사장님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사 여러분들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와 <웃음> 지금 꼼장어를 지금 거의 다 먹어가네 채소도 맛있는데 好，走走。嗯。好。 또조금넣고똥금도 <웃음> 하나 또 올렸어 고토유 놓고, 토금 오고 토금 놓고, 토금 놓고, 토금 놓고, 토금 놓 <웃음> 여기 또아 지금 저 아까 저 원샷 하니까 우리 또 앞에 계신 사장님께서 네. 아 포켓차 이거 또 어우 바로바로 바로 먹어야지 어우 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이 골드 이런 소주 있잖아요. 소주가 예전에는 지금은 지금,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는 소주가 굉장히 독했어요. 20도 이상 되셨어요. 25도. 알코올 농도가. 요런 소주 진짜 오리지널 우리 소주 팔 때는 제가 봤을 땐이 과거 소주 한좀요 소주로 두병 정도 드셨다 하면은 지금 소주로 한세병 반? 네병 정도 드실 수 있는 거 그런 정도의 주량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주가 규량도 세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그 삼촌 때는 옛날 포장마차 때는 잔술을 팔았어요, 잔술. 요 독한 소주를, 소주잔 요거 말고, 이거보다 조금, 조그만 소주, 아니 조, 조그만 소주잔, 예. 요거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 잔으로 해가지고, 잔술, 예. 소주를 잔에 해가지고 이렇게 팔고, 그, 리고 담배를, 까치 담배, 대피 담배, 어, 담배 한 개씩 팔았어요. 제 세대 때 아닙니다. 어, 여기 삼촌 세대 때. 응. 자자. 그, 뻘라 뜨겁다, 와. 아, 겁나 뜨거워. 쏴쏴. 아우. 어? 아우. 와이프가 준 오늘 하루의 휴일 너무 또 만족스럽게 잘 먹은 것 같네요 야, 사랑하는 사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너, 너무 늦지 않게 준비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먹오시면유달먹거리꼼장어부터해가지고 아, 드셔볼만한 안주가 많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랑하는 사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야, 잘 먹었습니다.